차라리 귀를 막고 눈도 막고 하자. 하루 종일 실시간 주식 방송과 경제 방송, 그리고 각증권사 방송까지 들으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중장기 우량주로 매매해야지 하다가도 맨날 단타만 하게 된다. 무슨 놈의 전문가들이 오늘은 사라, 내일은 팔아라. 그리고 여기서 사서 저기까지 가면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또 사라. 초보 투자자 및 귀가 얇은 투자자들은 맨날 여기저기서 하는 말 듣고 따라하다가 깡통 찬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 컴퓨터와 TV를 같이 켜놓고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하루종일 애널들의 말에 매수매도 하기 바쁘다. 애널들은 맨날 그런다. 맞췄을 때는 내가 언제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또 틀리면 중장기로 좋게 보이니 그냥 홀딩해도 된다. 차라리 눈과 귀를 막고 하는 게. 오히려 외동매매를 덜하게 된다. 그 놈들 말 듣고 매매하다가 손실나면 사기꾼들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러면서도 또 방송은 습관적으로 맨날 듣게 된다. 나도 주식시장 처음 발디뎠을 때그 놈의 애널들 말에 노란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잃었다. 주식한다면서 매수매도 하는 법과 차트만 대충 알면 돈벌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뻔할 뻔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거라 봅니다. 결국 주식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과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없고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 나보다 좀 잘한다 싶은 사람에게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내 귀하디 귀한 돈을 낱말 듣고 매수매도 하다가 다 날리고 내가 모른다 싶으면 배우고 배워서 검증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맨날 깨지면서 배우려 합니다. 그러니 그 수업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최근 시장이 빠지니 여기저기서 난리들이고 밤이 새도록 미증시 쳐다보고 실시간 주식방송에 모여서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당하다 괜찮다고 누가 말하면 그 말의 위안을 삼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막상, 다음날 장이 열리니, 어제, 에너리 사라고 한거 샀던 종목은 아침 개파락 출발입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매매를 하면서 좋은 세월 다 보내실 겁니까? 공부해서 차분히 새 출발하라고 하고 싶군요. 책 봐도 안 되고,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본전을 찾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내실 겁니까? 시장에 맞서서 연락에 깨지는 돈으로 차라리 책이라도 몇대권 읽고 한다면 조금은 나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시장에서 깨지면서 대통령 욕하고 양키들 욕하고 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최소한 안 잃을 정도의 실력은 갖췄는지 생각해보시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주식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시장의 큰 그림도 그려보는 눈도 가지고 해야 하니 많은 정보 수집에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알게 될 것이고요. 정답 없는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적어봤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업을 생각할 때 직장생활할 때 주식을 조금씩 해서 몇 개월 동안 1년 연봉을 벌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땐 돈의 가치를 생각하였으니까요. 하루에 단타 매매로 50만원은 벌수 있어 보였습니다. 직장생활 일당은 12만원 정도입니다. 단타 매매도 하고 중장투 매매도 하고 그렇게 5천만원이면 한달 500만원 정도는 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욕심 부리면 천만원은 해볼만 할듯 하였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연봉보다야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 1년쯤 주식 매매를 했는데 매일매일 의지를 불태우고 복귀를 하면서 주식계좌 늘어나는 거 그래표로 결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돌아보면 딱 1에서 2년 정도만 즐거웠습니다. 5천만원으로 1년 후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1억을 날렸습니다. 깡통을 찬 것이지요. 그러나 4년 동안 생활비로 출금하여 사용했으니 직장생활보다 돈은 2배 정도 더 벌었습니다. 돈은 더 벌었는데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랄까요 그건 아무 추억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전업을 하면서 항상 시간이 남으니 외로움을 달래고자 단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단타 매매를 안하고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는 것 같아 한심스러웠습니다 수익을 내도 재미가 없고 손실이 나면 오히려 긴장돼서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쯤 지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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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직장생활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직종들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은 나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일들은 감이 떨어져 자신감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주식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를 하면서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 주식은 중장투로 가게 되었고 그러다 어느 날 하락장으로 인하여 주식은 반토막 나니 뭐하느라 수년간 이러고 앉아 있었나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돈만을 위해 살았는데 돈이 날라간다면 그건 인생을 몇년 날린 것입니다. 직장생활이라도 하던 중이면 추억이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 10년. 직장 다니던 친구놈들은 과장이 차장 거쳐 최소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회사서 보내준 외국여행 2년에 한번 꼴로 해서 웬만한된 다 갔다 왔고 나는 주식때문에 간다간다 했어도 기껏 가까운데 몇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직장생활 힘들다 때려친다 하면서도 항상 호탕하고 배나오고 혈색 좋고 조잘조잘 조잘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난 거울을 보면 몰골만 흉측합니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난 1년간 대화 나눠본 민간이니 인 10명쯤 될까? 핸드폰은 거의 집하고만 통화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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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퇴직금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주말 휴일 다시고 애들 학비 경조사 각종 혜택 다 받고 인맥 자산으로 뭐든 할수 있고 밑에 부리는 직원들 많고 난 직급도 없고 부하 직원도 없고 주식 말고는 뭔가 하려면 공백이 많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능력도 잃어버려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도 없고 무엇이든 내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외롭고 긴장되고 부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월급 이상 수익을 내도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수익일 뿐입니다. 전업이란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수익을 급여의 10배쯤은 내야 비슷했던 것입니다. 처음 돈으로만 계산했을 때 잘못 계산했던 것입니다. 한때 외롭고 무료해서 프리랜서로 몇달 일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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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나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더 늙기 전에 집 하나는 있다고 숨통은 트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 살까 말까 남은 인생 이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혼자 외로움과 함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게 나의 인생입니다. 하루 100만 원 북방에 갇혀 얻는 수익보다 하루 사람 속에서의 작은 수익을 택하고 싶습니다. 아마 딱 5년만 더 전업하면 난내인 기피증에 완전 패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 가서도 나에게 추억이 하나도 없고 삶을 정리할 때 많은 후회를 할것 같습니다 남는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취직이 어렵다면 뭔가 전업을 벗어날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호가 창을 보면서도 항상 머리에선 이런 생활을 벗어날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 직장생활에서 사장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 해도 그를 위해 잃은 것이 너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업하는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특히 마지못해 주식밖에 할게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분들은 절대 주어진 전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독을 이겨야 하겠지요.